어제의 은혜가 아닌 오늘의 은혜로 춤추는 오늘 화신 오늘 은혜와 오늘 주는 즐거운 예배 오늘 하루 함께하는 오늘 화신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. 고맙